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11월 4일 한창 블리즈컨이 열리고 있는 지금 오버워치의 신규 영웅인 모이라와 많은 오버워치 업데이트가 공개되었는데요 드디어 열리라고 있는 오버워치 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신규 영웅인 모이라입니다 본명 모이라 오디오런 나이는 48세로 직업은 유전학자인 탈론 소속의 과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킬들을 살펴보면 제냐타와 비슷하게 아군에게는 힐을 적군에게는 공격을 하는 방식의 힐러인데요 생체소나기 스킬은 아군에게는 힐을 주지만 적군에게 사용한다면 데미지를 주고 생체 구슬 또한 두가지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날아가는 구체가 벽에 튕긴다는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스킬이네요 이동기인 소멸 스킬은 리퍼의 망령화를 트레이서처럼 빠르게 쓰는 듯하게 빠르게 순간이동을 하는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라의 궁극기인 융화는 모든 방벽을 관통하는 광선을 전방으로 발사하는데 이를 맞은 아군은 체력이 회복되지만 적군이 맞았을 시엔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스킬들을 지니고 있는 모이라는 간만에 출시된 탈론 소속 킬러 영웅인데요. 지금까지 힐러들은 자기 보호 수단이 매우 미약하여 딜러를 보면 도망치기 바쁜 그림들이 보이기 일쑤였는데 현재 모리아의 포지션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스킬들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보아 지금까지 보였던 힐러의 포지션과 메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방에 메이방벽으로 가둬놓고 생체구슬 쓴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사이코패스들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무튼 모이라의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오버워치의 스토리 또한 진전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모이라는 유전공학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던 천재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고쳐 쓴다면 인류의 큰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이 연구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10년 전에 모이라가 발표한 DNA를 세포 수준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스노우볼링이 되어 학계에서는 모이라에게 윤리적인 이유로 실험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박사들이 모이라의 논문을 따라 DNA 조작을 시도했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이 때문에 모이라는 학계에서 신용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오버워치의 산화조직인 블랙워치에서 모이라에게 제의를 했고 모이라는 블랙워치에 들어가 신무기와 신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이라는 현재 탈론의 멤버들에게 유전학적으로 많은 실험을 강행했고 이 덕분에 현재 리퍼는 기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극비에 붙여진 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오버워치가 둠피스트 만화의 배경이 되었던 베네치아 사건에 따른 조사 중에 모이라와 오버워치가 원래 연관이 있었다는 조사가 나왔으나 오버워치의 고위 간부들은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오버워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이라와 오버워치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갈 곳을 잃은 모이라는 현재 탈론에 소속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의 배경이 되는 만화 노병에서 등장했던 리퍼의 대사의 실마리가 어느정도 풀렸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더불어서 한창 블리즈컨을 진행중인 지금 라이하르트는 쉬프트를 빼야한다는 감동적인 교훈을준라이하르트의 신규 시네마틱과 오버워치의 신규 맵인 블리자드 월드와 제발 제발 히오스 스킨 팀좀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오버워치 팀에게 전해졌는지 이번에 자사의 게임들과 콜라보한 각종 신스킨들은 정말 진짜로 사고싶게 잘 뽑혔는데요. 먼저 스타투와 콜라보한 불멸자 오리사, 와우와 콜라보한 마그니 토르비온, 스타투와 히오스와 콜라보한 노바 위도메이커, 와우와 콜라보한 블레넨드 둠피스트. 디아블로3, 히오스와 콜라보한 바바리안 자리아 디아블로3와 콜라보한 도살자 로드그스 메이의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였던 신스킨 마지막으로 라이하르트의 애니메이션 버전 신규 스킨인 크루세이더까지 이 스킨들은 내년 초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신규 캐릭터 소식과 신규 맵, 정말로 잘 나온 신규 스킨까지! 이번 블리즈컨에서는 오버워치가 풍성풍성해졌는데요. 드디어 오버워치가 재부활을 할 시기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어우 근데 노바는 진짜 사고싶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